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아까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이 관이 저희가 마지막 네 무대 인사 관입니다. 마지막 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 너무 행복했고 기쁘게 무대 인사를 한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